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끝세상이끝터로입니다 네, 여러분, 그, 너의 의미란 노래를 아세요? 음,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거다란 의미. 한때는 서로에게 의미였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쵸? 음, 근데 지금은 어떤 의미로 음, 서로의 마음에 남아 있는지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 나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을까요 음, 내 얼굴을 보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래서 카드를 뽑아 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카드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을 말하지 못했을까? 음, 여러분이 끊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음, 그 사람이 끊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끊었을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웃음> 일단은 헤어질 때는, 아, 솔직히 그래. 헤어질 때 누가 말을 곱게 한답니까? 어, 말을 갖다가 곱게 할 리가 없지, 헤어질 때는. 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지. 어.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음. 이 사람은요,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끊어는 느낌이 들어요. 음. 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끊어내야 했었는 건지, 그건 참 음. 저기 뭐 알다가도 모르겠네. 음. 이 사람이... 음, 왜요라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질 그 당시에 여러분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어, 여러, 어, 왜냐하면은, 마음의 크기가 달랐다라고 봐. 어, 마음의 크기가 달랐다. 어, 어떻게 달랐냐라고 하면, 이게 그래요. 사랑의 크기하고 미움의 크기가 같거든? 어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더 사랑했었던 게 아닌가 처음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시작은 남자가 더 사랑했을 수도 있고 어 그렇지만 아이 만약에 이걸 남자가 본다면 여자가 더 사랑했을 수도 있고 어, 그런 거예요 어, 시작은 누가 먼저 사랑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헤어질 무렵까지도 이 사람을 갖다가 사랑했었던 것 같아. 음이 사람을 사랑했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헤어지자 소리를 했냐라고 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음 그게 무엇 왜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지자고 했냐라면은 사랑하는데 헤어질 수 있나요? 헤어질 수 있지. 음 사랑하도 헤어질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만큼 음 마, 만큼 여러분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음 여러분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다 았 라고 봐요 여러분을 갖다가 사랑했다 안했다로 나누면은 여러분들보다 안 했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 여러분을 사랑했던 거는 맞아요 음아 근데 이 사람하고 어떻게 헤어졌어요 음뭐 대답은 없어요 아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말을 할게요 음. 저기마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어 어떻게 됐었던 거냐 하면 아 정말 난처하네 음 정말 난처해요 왜 그러냐면 아좀 끊어서 갈까요? 아, 지금 당황했어 잠시만요 음 죄송해요 아 내가 당황하는 바람에 어 당황했어 나나 아, 나는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싫어요. 어, 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나는 솔직히, 이 소드카드가 나와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이별을 구했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밑에 카드, 보조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 보조카드가 나오므로 해서 이게 판이, 어?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돌아갔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마음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음, 여러분들 마음보다 더 작았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여러분들이, 여, 어, 그, 여러분의 마음이 이만하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잘라낼 때, 요만큼밖에 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왜 그랬냐? 라고 하면은,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이만큼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를, 이만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 같다가, 어, 그 뭐지? 표, 내 네,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근데 왜 그렇게 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과거의 연인을, 어,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어, 과거의 연인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연인이, 어, 이 사람한테 어떠한 제수초를 보내지 않았겠는가.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알게 돼서 여러분들이 화가 났는데 여러분들은 화가 나더라도 막 "뭐 네가 어떻게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차분하게, 차분하게, 어, 논리 정연하게 그렇지만 쉴새 없이 어, 여러분들이 말을 좀 잘해요. 야물딱지게 잘하는 게 있어. 카드에선 그렇게 나와요. 어, 카드에서는 야물딱지게 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 막 어, 핑계만 됐던게 아닌가? 음, 이래저래 핑계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자르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근데 솔직히, 솔직히 과거의 연인을 갖다가 뭐 생각하건 말건 그거는, 솔직히 그 과거의 연인한테 갔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과거의 연인하고 인연이 닿았었던 건 맞아요. 다 끝난 사람인데, 어, 다 끝난 사람인데, 더 이상 내가 얘를 더 만나서 무엇을 할까? 나는 내가 연인이 있는데, 그렇지만, 과거의 연인을부터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 성격에 이걸 갖다가 딱 끊어내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연인한테 연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과거의 연인하고 인연을 조금 길게 가져간 인연이라 그래야 되나? 어, 과거의 연인과 추억이 좀 많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의 연인한테 어떠한 어 과거의 연인이 어쩌면 연락이 왔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연락이 닿고 있었던 게 아닌가 요즘에 연락 닿기 쉽잖아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차마 뿌리치지 못한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이 그렇 뭐 과거의 연인하고 뭘 해보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연인하고서는 할 만큼 다 해보고 그 일이 다 지쳤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연인하고서는요 비록 그 기간이 오래됐던 얼마가 됐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오래됐다고 해서 추억이 많다 오래되면 당연히 추억이 많죠 그렇지만 그 추억 안에 음그 추억 안에 진짜 좋고 아름다운 것만 있었다면 이 사람이 과거의 연인으로부터 헤어질 리는 없잖아. 헤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 연인하고 헤어졌다는 거는 그 관계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과거 연인한테 연락이 왔다 근데왜 그거 갖다가 힘든데 왜그 연락을 받아줬나요 라고 하면 어떤 대단한 마음이 남아서는 아니에요 어, 대단한 마음이 남아서는 아니겠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을 이미 알고 있어요 어, 과거의 연인이 그냥 끝났다는 거 그렇지만 그런 거 있잖아 그래도 내가 한때는 좋아했던 사람인데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감정적인 혼란이나 어떠한 어, 일이 잘안 풀리니까 어, 어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그래서 연락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도와줬냐고요 아니 안 도와줬어요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싶어요 음, 이 사람이 고민을 안한건 아니에요 고민 안, 안 어, 고민을 안한건 아닌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좀 착한 게 아닌가 음, 좀 순수한 부분이 있어 어, 순수한 부분이 있어 근데 변명을 왜 하나요? 그러면 솔직히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 여러분들은 공사가 분명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말을 할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어 음. 이 실직과하면 어떻게 돼? 음. 나는 죽는다라는 거야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니에요. 일부러 숨기고 싶어서 숨긴 건 아니다라고 봐. 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한테 그 과거의 연인 때문에 어이 사람도 상처를 받은 건 맞아. 과거의 연인 때문에. 그렇고 어 그 과거의 연인 때문에 약간 고민을 했던 건 맞아요 고민을 했던 건 맞지만 그게 마음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그래도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다 한 번에 딱 거절을 못한 거지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봐 여러분한테 파랑새야 파랑새였지 제 여친이 좀어 뭔가 일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가도 돼 그러면은 얼씨구나 어잘 다녀와 그럼 사람이 다녀와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다라는 얘기지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거짓말 한 거는 둘러대고 거짓말 한 거는 그거는 뭐 그렇게 악인는 없었다 라고 봐음악인는 없었어요 악인는 없었다 라고 봐요 어디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용납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용납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없이 그렇게 할수 있냐 너 같으면 기분이 좋겠냐 라는 거지 근데 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조금 쫄지 않았나 어, 착하네 사람 그래도 어, 사람 착해요 하는 행동이 보면은 막 그렇게 막 악하고 뭐하고 그런 거는 없어 어, 악하고 이런 건 없어요 조금 자기 멋대로인 건 있는데 그렇다고 그, 그렇게 막 거슬릴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거지 어, 그리고 그 저기 막전 여친하고는요 그렇게 막 수시로 만났던 건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만 그냥 그 연락을 했었던 것뿐이지 어떠한 뭐 관계가 있었던 걸로는 안 보여요. 어, 관계가 있었던 걸로는 안 보인다라고 봐요. 뭐 계정에 따라서는 나 그건 또 모르지. 이 카드적에선 그 어, 그렇지만 이 사람도 그 그걸로 인해서 어쩌면은 이이 이 사람도 많은 상처를 받은 게 아닌가? 어 음, 여러분도 상처를 받았지만 이 사람도 상처를 받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보다 이 사람도 상처를 받았다라고 봐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하고의 그 관계 역시도 이 사람한테 중요했던 게 아닌가? 음, 이 사람이 그래도 정이 있는 애, 정이 있다라고 봐. 어, 정이 있는 사람이다. 어, 이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괘씸한 거지. 어떻게 사람을 깜쪽같이 속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양쪽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음, 양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어, 이 사람도 이 관계가 더 이상, 어, 여러분하고도 그렇고, 이 지금 그 여, 여친하고는 이미 진작에 끝났고, 여러분하고의 소중한 관계 역시도 이게 더 이상, 어, 더 나갈 수 없다는 것에 어떤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네가 화내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음, 네가 화내는 건 당연하고 생각하고, 나도, 어, 어차피 일은 이렇게 엎질러졌으니까, 엎질러졌잖아. 뭐 어떻게 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어, 되돌릴 수 없다라고 봐. 그렇다 보니까, 그래, 나도 너를 잊고서, 뭐, 뭐 너를 잊을, 뭐, 마음으로 잊는다고 해서 잊어지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 그래 뭐 이렇게 된거 나도 그냥 새롭게 어, 새, 어, 새 출발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게 아닌가 싶어 음. 어디 조금 더 봐야겠어요 이 친구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한테 못한 말이 있는 것 같아 진짜로 음. 여기를 바람으로 보기에는 애매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바람으로 보려면은요 좀더좀더 어, 완고한 카드나 어떠한 어, 진전인 카드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요전 어, 여친한테 연락이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는 이미 그 관계는 끝났어요. 어, 뭐더 이상 이 사람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 사람은.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람의 이, 이 사람이 양심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것이 음, 그 자기가 이 사람이 어 어떤 연민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못한 말이 그거예요. 이 사람한테 연민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 관계를 갖다가 다시 시작한다는 거는 어 다시 시작한다는 거 그거는 도리상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어.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이게 오해를 낳게 된게 아닌가? 어. 근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아... Uh.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지 뭐이 사람 이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어, 뭐가 있, 뭐가 있어요. 어, 지금 어떻게 됐냐 러면 우울해요. 어, 후 폭풍 되게 심하게 겪고 있다. 후 폭풍 되게 심하게 겪고 있고, 어, 이 상황을 갖다가 자기도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기는 힘든 거 아닌가? 어, 마음은 그래 그냥 훌훌 털어 버리자 그런데 이게 이게 생각은 어, 마음이 아니지 생각은 훌훌 털어 버리자 하는데 이게 마음은 훌훌 털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 음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도 어, 그냥 이 사람은 그, 그거 그 있잖아요 그냥 어, 인지상정 같은 거였어요 대단한 거 아니었어 어, 대단한 거 아니었고 그전여친하고요뭐 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전 여친이 그냥 우울해 가지고 어, 우울증에 뭐 하소연 같은 거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 한번 들어주고 두번 들어주고 세번 들어주고 자꾸 들어주다 보니까 자기도 지치고 더 이상 이 사람은 그, 그 사람한테 해줄 게 없는 어, 그랬던 거예요. 어, 어디 봅시다. 그러고 그 사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음. 그사 그 전에 여친이 이 사람하고 그영안 보기는 힘든 사이가 아니었었나? 어, 뭔가 어, 뭐그이 사람의 바운드에 있, 있는 사람이 아닌가? 어. 그런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굉장히 우울한데 어, 우울하고 그냥 뭘 어떠한 그 그러니까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있지만 그걸 갖다가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상실감 때문에. 어, 상실감 때문이다라고 봐요. 음.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요. 어 저기 막 나름 깊어요. 어, 여러분에 대한 기, 마음도 있고. 음, 이 사람 속에 여러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여러분은 내가 이제 요거 요거, 요거 몇 장만 더 뽑고 얘기를 해 줄게요. 이 사람의 속마음을. 어,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 뭐야? 이런데 왜 헤어진 거야? 싸웠으면 풀어요. 이거 헤어진 거 아니라면. 어, 헤어진 거 아니라면 풀어도 될것 같아.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음, 저기, 마, 이 사람의 여러분한테 하지 못한 말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요. 일부러 그랬었던 건 아니야. 어, 너는 나한테 어, 되게 소중한 사람이고, 나의, 어, 나의 세상에서, 아, 나의 세상에서 너는, 지금도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 대한 그 마음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했다 내가 왜 그렇게 병신 같은 짓을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어 하늘에 맹세코 그전 여친하고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하소연만 좀 들어준 것 뿐이야 어 그리고 솔직히 나도 그 하소연 들어주면서 유쾌하지는 않았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어 너를 갖다가 속이는 것 같아서 그로 인해서 나도 정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네 얼굴 볼 때마다 미안했고, 어 미안했고, 하... 그러고 음 너도 내 맘과 같다면, 너도 내 맘과 같다면 우리 나를 용서해 줄수 있겠니? 라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음 맞아요. 나를 용서해 줄수 있겠니? 혹시 연락 온 사람 있어요? 음. 예, 이 카드가 정확할지는 잘 모르겠어 정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대화를 나눠봐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대화가 별로 없었지 싶다 어, 여러분들이 그냥 확 대화도 안 들어보고 확 화를 냈었던 것같아 근데 막그 성격이 막불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 좀 침착해요 그러니까 그게 더더 더 무서워 그게 더 무서워 솔직히 <웃음> 그냥 욕하고 한대 때리는 게 낫지 이게 더 무섭다라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완전히 헤어졌다기보다는 그래도 어, 좀 냉전 중일 수가 있겠다 싶어요. 어, 헤어진 사람도 있기는 해. 그렇지만 헤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마음까지 완전히 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마음이 여전하지 않은가 싶어요. 어, 여러분들이 어떤한 속았다라는 마음도 있기는 있지만, 어, 아예 그냥 이김에 그냥, 그냥 뭐 다시 그냥 새로 시작해 막 그럴 수 있지만. 이걸 갖다가 좀 객관적으로 한번 놓고 봐요. 감정적으로 놓고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한번 놓고 봐라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여러분 한, 여러분이 한테 부끄러울 만한 행동은 하질 않았어. 물론 전 여친의 얘기를 들어준 건 잘못이지. 그건 잘못이지. 딱 끊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전 여친이 좀 심하게 막 화소연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니까 이 사람도 거기에 조금 덜 벗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쌍따 맞은 거야 이 저기 막 연락이 왔고 그걸 들어주고 여러분이 그거 알아서 여러분한테도 다 잘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어 봉창 뚫어들겠어요 날벼락 맞은 거지 한마디로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갖다 알아 그걸 들어주면 안 됐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이 용서만 해준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100%는 아니니까 그래서 좀더 대화를 나아보라는 거예요. 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 너무, 왜냐용 용, 그, 아무리 용하고 작두 갔다가 그냥 하루에 열두 번씩 타는 무당이라 그래도 틀릴 때 있거든. 내가 그 무당만 합니까? 아니지. 난 쪼무렉인데. 응. 어, 그러니까 좀 대화주 좀 나눠보고, 그래가지고 좀풀수 있으면 풀어요. 왜요? 라고 하면 착해 사람 성실하고. 어, 성실하고 착해요. 그리고이 사람 보니까요, 그, 그, 여자를 갖다 이렇게 많이 사귀어봤던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해내는 그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리고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오지랖 넓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 그런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 내가 진짜 나쁜 놈이면 저제타로 리딩하는 거봤죠 어. 나 헤어져 그래요. 아, 이 사람 글렀어. 이 사람 정신 처리기 글렀다고 딱 얘기해주잖아. 아까도 몰랐어요. 내가 당황하니까 일단 쉬었다 가는 거. 음... Mm. 당황해갖고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근데 그땐 요요 처음에 부분이었잖아. 근데 카드를 쭉 뽑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게 카드상에서 나오니까 어지간하면 화해를 하라라는 거지. 어지간하면. 응.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대화를 나눠봐요. 대화를 나눠봐서 좋은 방면으로 서로 일을 갖다가 풀어보는 게 좋지 아니한가라는 거죠. 네. 1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내일의 주제는 그겁니다. 그 사람, 그 사람도 죄를 원할까예요. 오늘 내용, 아 오늘 내용이 돼. 오늘의 리딩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참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무엇을 얘기하지 못했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무엇을 얘기하지 못했는지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네. 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다. 무슨 말이냐 어디 한번 살펴보아요. 어. 아니 얘들 이러지. 어, 이게 여기는 헤어진 건가? 어. 어디 봅시다. 참아 하지 못했던 얘기가 무엇일까 아,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 음, 이런, 이런,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 여기는 왜 이러지? 여기는 그냥 대놓고네? 어, 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면서도 이 사람이 간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이 좋아, 여러분들을 좋아하면서도 간것 같아요. 그런데, 어, 그런데 이건 무슨 일이야? 이건 진짜 음, 여러분들을 갖다 좋아하면서도 과거의 연인한테 돌아갔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이게 그 과거의 연인이 이 사람을 갖다가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을 원했던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봐요. 왜냐면이 이 과거의 연인이 자기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갔다가, 음. 어그 과거의 연인을 두고 다시 떠나오는 게 아닌가 어 다시 떠나온다 라고 봐요 음 어디 봅시다 갔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뺀지 맞고 어, 떠나가는 거야 그 여자한테서 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못한 얘기가 뭔가 허허. 왜 운명의 수리받기가 왜 갑자기 뭐 너는 내 운명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웃음> 너는 내 운명이다 그러고 싶은 건가? 아니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음, 그런 이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어, 돌아오고 싶어하는데 왜 떠난 거야 그러면? 음, 이 사람이 좀 성급했지 않았나? 어, 근데 이 사람은요 성격이 좀뭘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음,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다라는 거지. 왜 버리지 못하냐라고 하면은 음, 이 사람을 자기가 손때 묻은 것들이나 자기의 추억에 담긴 거는 잘 버리지 못해요. 어, 비단 그건 여러분한테도 동일하겠지. 어,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어, 이 사람도 연애는 그렇게 노련한 사람은 아닌갑다. 어, 아니면 이렇게 순진한 척 하는 건가? 되게 순진한데? 어, 되게 순진하고 이 사람이 혹시 연락 온 사람 있어요 음, 연락을 만약에 안 왔다면 연락을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연락을 한다 그래 갖고 전으로 돌아간다 라기 보다는 어, 전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 이미 여러분하고는 사귀었었잖아요. 사귀었는데 여러분을 두고 간 거잖아.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요. 헤어지기 전에 지산부터 다시 연결은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서먹서먹하고요. 그 마음의 앙금이 좀 오래가요. 어 제가 요 쉬운 것 같아도 안 쉬워. 제 해보신 분들 있어요? 어, 제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그 마음이 어떤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쉬 마음에서 용서가 안 돼. 어, 쉬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고, 앙금이 계속 남는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라 거예요. 어, 이 사람도 자기가 그 어, 자기도 확신은 없어. 어,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자기도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아이고. 이 사람이 조금 후회는 하겄다. 어, 후회는 하겄다. 라고. 뭐, 왜 후회를 하냐라고 하면은, 내가 진짜 너무 생각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없었고, 지금은, 여러분들의 기회만 귀에만, 귀에만 엿보고 있는게 아닌가 어, 연락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만약에 연락을 온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노했을 확률이 높아요 음왜 그러냐 라면 은이 사람이 제대로 된 말도 없이 갔다 라는거지 중요한건 그거예요 제대로 된말 없이 갖고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배, 느낀 배신감 같은 게 있다라는 거지. 어, 배신감 같은 것도 있고 어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어떠한 그 상처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이 여러분이 한동안 어, 아무것도 못했었던 게 아닌가. 어 그냥 그 무기력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해도 여러분이 안 받아주지 싶어. 음 그럼 이 사람이 못 했던 말은 무엇이냐? 입은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다 그러잖아. 입이 열 개라도 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건데 입이 열한 개인가 봐요. 음열 어. 개는 말못 하고 하나로 말하나 보지. 어디 봅시다.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못한 말이 무엇이 있냐.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싶은, 어, 마음에 있는 것은 맞아. 어, 그러면 있는 것은 맞고, 어, 여러분들의, 어, 그 기분을 갖다가 살피는 게 아닌가? 어, 기분을 살핀다라고 봐요. 당연히 그래야지. 어, 기분을 살펴야지. 그거라도,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겨! 하니까 바닥을 갖다가, 어, 기구 막 이르진 않더라도 그래도 눈치는 봐줘야지 지가 나한테 한게 있는데 어디 봅시다 남자들은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요 그쪽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그 사람만의 생각일 수 있어 다시 돌아가서도요 뺀지 맞았다라고 봐요 왜 뺀지 뺀치 맞았냐? 는 뺀지를 맞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좀 속은 느낌이 있어 어, 그냥 갖고 놀았던 건가? 아니면,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 그, 그 전, 옛날에 어떤 그리움, 어떤 동경 때문에 이 여자를 갖다가 찾아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찾아갔는데 뭘 어떻게 됐다, 그거 하나도 안 됐어요. 어, 양다리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게, 뭐 제대로 뭘 한번 해보지 못하였던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이 여자한테 누가 있었어요. 어. 그걸 잘 모르고 간것 같아. 어. 오란 소리 아니었는데 지가 간게 아닌가. 어. 그래갖고 나왔어. 그랬더니 내가 언제 오라 그랬어. 그거 다시 오란 소리 아니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난 그거 오란 뜻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백업하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어, 왜 그러냐고 라 하면 너, 나를 너무 쉽게 놓고 갔으니까 나를 너무 쉽게 놓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돌아온다 하더라도 어. 여러분은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지 여기는 연락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음, 연락이 올 확률이 되게 높아 음, 근데 왜간 거야 도대체 어. 난이 카드에서 왜 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응, 음, 진짜로 맞아 맞아. 왜왜왜 이렇게 왜, 왜 이렇게 그어왜 이렇게 경솔하지? 음, 그 경솔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어 여러분 눈치를 너무 너무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음, 여러분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어 그런 것 같아. 너무 경솔하고, 하는 그, 일처리 능력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어떤지 몰라. 사회적으로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처리 능력은, 어, 잼뱅이, 잼뱅이 아닌가? 왜 일처리를 이따위로 하지? 음, 사회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 직업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직업 괜찮다라고 봐요. 직업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지속적으로 어 여러분의 눈치를 볼 수도 있겠다 싶어 음, 눈치를 지속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고 라 하면 어디 봅시다 음, 흠. 안 받아줄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어. 에이 이, 저기, 뭐야, 사회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좋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결국은 안, 되, 안 되겠네. 어.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못한 말은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아, 실은, 내가 경솔했다는 거 어, 어,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 인정해 그렇지만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어, 그, 그 사람과 자고 그런 거 없어요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냥 나도 몰라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그 사람이 불쌍하기도 했고 측은지심이 들어서 그랬어 그러면 나는 안 측은하고 어 그런 거지 어, 측은지심이 들어서 그랬어 그런데 어, 솔직히 그 사람이 나한테 오라 그런 게 아니야 어, 내가 간 거야 이 말이 더, 미, 더 밉네 어, 내가 간 거야 오라 그런 거 아니었어 내가 간 거야 근데 솔직히 내가 실수한 거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간 거고 그렇게 하고 너한테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내가 어, 거짓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음, 내가 그사람 미 누군가가 있고 있는 걸 보고서 그 그걸 보고 뒤를 돌아섰을 때 제일 먼저 네 생각이 났어. 어 그거는 내가 다른 누구를 사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내 나의 파랑새는 너였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은 어. 떠나가 보니까 너에, 너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지만 내가 이만큼밖에 표현하지 못한 거는 내가 누구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인색해, 어, 너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도 일본 카드하고 되게 비슷하네. 음. 근데 일본 카드하고 살짝 다른 게 있다면은 여기는 저기만 상대방이 누군가가 있었다 그것도 모르고 갔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뭐에 미치 그 홀린 듯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이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정신이 나갈 때가. 어. 뭐 이렇게 그러다가 아차 하는 거지. 이게 이게 무슨 어, 뭐, 귀신의 홀린 듯 이렇게 된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실수했구나. 어, 내가 너한테 큰 실수를 했던가 느꼈지만 너무 때는 늦어버렸다라는 거죠. 때는 너무 늦어버렸고. 내가 도대체 멍청하게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어, 너한테, 뭐, 진짜 내 마음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싶지만, 내가, 내가 내 마음을 갖다 끄집어내서 보여주려고 하면 요만, 요, 요 정도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 왜 나는 이렇게 주변 머리, 나는 왜 이렇게 말재주가 없을까? 음, 나 너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너한테 툴툴거리고 어, 그것도 이해 못해주냐는 식으로 어, 쪼잔하게 삐지고 그랬던 거 알아. 어, 그렇지만 너에 대한 마음, 너, 너하고 너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그거는 거짓이 아니었어. 음, 거짓이 아니었어. 음. 이 사람이 그래서 어디 갔나요? 음, 뭐 어디 떠났어요? 음, 여러분 곁에 떠났어요? 음, 그럴 수도 있겠고 음, 아니면은 멀리서 오지 못하고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어,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너의 마음을 갖다가 아프게 한 것도 인정한다라는 거야. 그것도 인정하고 내 잘못을 인정 인정한다. 음, 이미 엎질러진 관계를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지. 어어떻 하겠냐. 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 아닌가? 음, 혼란스럽다라고 봐요. 음, 혼란스럽. 혼란스럽지 않다면 응.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고 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내, 아, 내가 돌아오면 어, 그래도 네가 나를 봤다, 받아줄 줄 알았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해요 어 받아줄 줄 알았다 내가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했나 어 너무 가볍게 생각했나 왜 그렇게 생각했냐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할 거라고 나, 나는 생각했다라는 거지 그거는 네 생각이고 대화를 했었어야지 여기 그 어디에서도 소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얘기는 1도 안 나와요 음 1도 안나와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진짜 진솔한 대화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대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소통만 잘 됐어도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관계였다라고 봐요 음 헤어지지 않을 관계였다라고 봐요 그 자, 그럼 만약에 그 여자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왔지 만약에 그게 아니어도 돌아왔을까요? 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 돌아왔을 것 같아.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큰게 아닌가. 음, 그거 그런 거에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보다 이 사람은 이, 그 사람한테 모아서 홀랜드 갔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여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그 저기 말 문을 똑똑 놓고 하는 순간. 똑똑 노크했다 그 사람의 질문을 노크했다는 게 아니라 어그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이렇게 노크를 했다가 이 사람이 누군가가 있는 걸 보고서 발걸음을 돌렸을 때 발걸음을 돌렸을 때 너에 대한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보다 더 컸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이 사람은 자기가 누굴 좋아했었던지 그거 갖다가 헷갈렸었던 것 같아 음 과거 속의 연인인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안개 속에 사라진 연인인데 그 안개 속인 사라진 연인 때문에 현실의 연인을 갖다가 어, 뒤로 하게 된 거라는 거지. 그렇지만 이미 후회해도 때는 늦었고 내가 이 사람의 자존심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보여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솔직히 되게 크게 여러분한테 마음을 보여준 거거든. 사 어, 마음으로는 자기가 후회하고 뭐 미안해할지라도 이 바깥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 내가 아까 처음에도 그랬잖아. 이 사람은 자기 손때 묻은거나 자기가 오 저기 막 자기가 이제 오랫동안 가꾼 거는 잘잘 내려놓지 않는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좋아하게 되면 그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은 과거의 마음일 뿐이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더 컸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뭐 여러분이 이 카드 딱 돌아가는 걸 보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이 사람을 뭐 용서하고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아 어용서 여러분은 어, 냉정해요 어 끝난 건 끝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나를 갖다 쉽게 놓고 가는 놈이 어가 쉽게 가는 놈이 두 번은 못 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2번 카드의 문제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대화예요 어, 그 여러분도 대화, 대화를 갖다가 너무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그래서 꼭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또 다른 사랑을 하게 된다면은 대화를 갖다가 많이 하는 연습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대화가 부족하게 되면 사람이 말안 해도 다 알겠지. 아니에요. 어, 말을 하라는데 어떻게 알아. 어, 말을 해야 하는 거지. 너무 대화가 부족한 게 원인이 아니었었나 싶어요. 네,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주제는요. 그 사람도 쟤를 원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참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어, 왜왜음 음, 이게 가, 이렇게 이게 뭘까요 음. 이 사람이 성격이 어, 좀 깐깐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깐깐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어. 깐깐하고 이저기막 이, 오늘 카드들은 대체적으로 활달한 사람이 없어. 응. 집순이 집돌이들만 있는 것 같아. 이 <웃음> 그러니까 활달한 이 사람도 활달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저축왕 뭐 비슷한 거 어, 뭐. 자총하게 하는지 아닌지 두고보면 알죠 자기꺼만 자기 아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그래 여러분들하고 있었을 적에 음. 여러분들하고 있었을 적인지 아니면 음. 이그 사람이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관계, 관계에 있어서 음. 자기가 너무 지쳤다 라는 거예요 어, 지쳤다 라고 봐요 왜 그러냐 라고 해도 해도 끝이 없다 만족을 하지 못한다 라는 거지 해도 해도 어, 그냥 그 정도 선이면 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어, 해도 해도 뭔가 어, 계속 내가 해야 된다 너의 만족을 해서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 됐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이게 그런 건가 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이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거니까 뭐 음. 어 저기마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그런 것 같아 너하고 어, 난 솔직히 너하고 헤어졌을 그때 어, 너하고 헤어졌을 적에 그냥 그렇게 너는 그냥 너 마음 내키는 대로 다 어, 네가 하고 싶은 대라고 어, 네가 박차고 나갔잖아 그러는 것 같아요 어, 네가 박차고 나갔잖아라고 생각 과연 그럴까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조금, 뭐랄까,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좀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련이 남아있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좀 좋아했던 느낌이 나.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이, 여, 이 사람이 갖지 못한 성격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금만 참지, 그걸 박차고 나갔다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걸 조금만 참지, 그걸 왜 박차고 나갔냐. 어. 얘기를 얘기를 해서 풀어야지 왜 나갔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나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난다 음 그러고 뭐 그런 것 같아 음.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그 헤어질 그 당시에 어, 헤어질 그 당시에 어떤 제대로된 너와 나의 의사 소통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한다라는 거야. 그때 너하고 내가 제대로 어, 뭔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러한 대화를 했 얘기도 나누고 서로 이해하려고 했었다면은 음아 소리 때문에. 어. 그냥 쭉 이어서 할게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되게 아쉬워요. 여러분하고 어, 저기막 제대로 된그 얘기를 갖다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더 꼬였다라는 거예요. 더 꼬였기 때문에 아그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긴 대화를 갖다 좀 좋은 쪽으로 나눴어야 되는데. 어. 그 대화가 그렇게 좋게 풀리진 않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하고서 그냥 빨리 어떻게 어 그냥 후루로 헤어진 것 같아요. 어 제대로 제대로된 얘기도 못해보고 오히려 더, 더 꼬였다 그래야 되나? 왜 그랬냐?라면 그때 이 사람이야. 솔직히 어 내가 내가 아니었다 그래야 되나? 어, 그때, 그 당시에, 내가 내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속이 너무 시끄러웠어, 이사람의 속이 자체가. 왜 그렇게 시끄러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사람이, 어, 그 사람이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헤어지게 되는지 그거는 안 나와요. 어, 차마 말하지 못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상처를 많이 입었다라고 나오는데요. 도, 오히려 여러분한테 어, 적반하장인가요? <웃음> 아이 화낼 건 없고 왜 그러냐라고. 이게 이 사람 마음이잖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어, 내가 뭘 잘못했든지 간에 그건 둘째치고 어, 저기만 그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어, 저기 느꼈던 감정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애착이 좀 있어요. 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건 맞아 어, 헤어졌긴 헤어졌지만 애착도 있다라고 봐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후회도 너무 많이 되지 후회도 너무 많이 되고 어 뭔가 자기도 여기서 저기 해야겠다 이 사람 마음을 갖다가 좀 한번 들여다봐야겠네요 왜 그러냐 후회가 막심해 어, 후회가 막심하다 어. 조금 어 뭘까 기가 죽어 기가 죽었다 그래야 되나 좀 기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음그 사람 기죽을 사람 아니면 기가 죽었어요 어.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못한 말은 그거예요. 다시 잘해보고 싶다라는 거지. 다시, 잘, 다시 잘해보고 다시 잘 싶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활이 카드상에서는 여러분들 되게 활발하다라고 나와요. 그 활발한 성격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어 때로는 좀 불같은 면도 있긴 하지만 어 여러분들의 활달한 성격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면 이 사람이 카드에서 비춰지는 걸로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은 그닥 활달한 성격도 못 돼요. 활달한 성격도 못 되고 아, 여러분하고 지금 이게 헤어진 게 조금 속상한 게 아닌가? 좀 속이 상하다. 헤어 여러분들하고 끝난 것에 대해서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 사람 훅훅훅 많이 왔어요. 어, 훅훅훅 많이 왔다라고. 봐 선생님, 이,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모알란가 모르, 모르겠어. 이 사람은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이렇게 막 대범하고 그서 그런 성격은 못돼요. 어, 대범하고 그런 성격은 못돼. 여러분들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대범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계속 뱅뱅뱅뱅 돌아요. 무슨, 아, 이제 그때 얘기를 갔다가 잘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갔다가 잘 못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뭔가를 갖다가 제대로 해보지 못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의 어떠한 그 관계에 있어서 나름 꿈이 있지 않았겠는가? 어 나름 꿈은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사람은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음 좋아했던 거 맞아요. 어, 좋아했던 거 맞다. 근데 여러분이 완고한 것 같은데 이 사람 마음 보니까 맞아. 이 사람 흑폭풍 되게 왔어요 흑폭풍 응. 되게 많이 왔고 잠깐만 기다려봐이 사람의 속마음을 쫙 읽어줄게 여러분한테 말 못한거 파랑새야난네가 너무 그리워. 어, 나는 아직도 너에 대한 그림 속에서 살고 그때 그 헤어졌던 그게 난 너무 마음에 너무 많이 남아있고 내가 너무 바보같이 말했던 거 그리고 내가 너무 어, 미안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난 너무 고지식하고 음, 내가 너, 너한테 너 너무 빡빡하게 대했던 거 어, 그것도 다 미안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음, 나는 너를 아직도 내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겠다. 어, 내려놓지 못하겠다.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냥 모든 게다 지치고 힘들었어. 어, 나 즐거운, 어, 나도 좀 즐겁고 재밌게 놀고 싶은데 그게 어, 너 때문에 그걸 못한다라고 생각했어. 내가 참 어리석고 바보 같았지. 근데 이, 이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와의 관계가 너, 어, 너와의 너 관계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너라는 사람이 내 마음에 이렇게 깊이 남아있을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후폭풍도 크게 왔고 그리고 어,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여러분하고 헤어질 그 당시에 대화에 있어서 그냥 너무 빠르게 헤어졌어요 어, 저기 막 제대로 내 마음을 갖다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아쉬움이 남아있다라고 봐요 근데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너를 아직도 생각해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어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이 어, 여러분한테 못한 얘기가 아닌가 여러분은 싫을 수 있을 것 같아 카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음, 이 사람은 자기가 차였다라고 생각해요. 어, 정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찾나요? 이 사람을 찾나요? 어, 그런 것 같아. 근데 이 관계가 그렇게 회복이 돼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근데, 여지는 없지는 않지만, 어, 회복이 된다를 갖다 퍼센테지로 이 놓고 보면 7대3 정도? 어 회복이 안될 케이스가 조금 높지 않을까? 왜 그러냐라면 이 사람한테 후폭풍이 굉장히 심하게 하고,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까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반거반 어, 포기, 여러분에 대해서 좀 포기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 어, 포기도 하고 근데 다 포기하지 못했어 여러분에 대한 어, 마음이 그저 남아있지 않은가 싶어 음, 여러분에 하고 있었을 때가 자기는 마음이 가장 편했대요 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준 너가 그립다라고 이, 이 사람은 말하고 있네 음, 그게 여러분한테 말하지 못한 이야기예요 어, 그리고 미안하다라는 거 미안하다 자 3번 카드 이야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내일 주제는 그겁니다 내일 주제는 그 사람도 제일 원할까 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 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참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뭘까요? 음, 뭘, 뭐라 하자. 아이고. 음,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뭐가 이렇게,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되게 이뻐하는 것 같은데? 이뻐하는데 왜 헤어진 거야? 어, 이 사람 후폭풍 되게 심하게 왔는데? 어. 어 이제 주제, 이상하게 주제대로 뽑히는 것 같아. 어, 주제대로 뽑힌다라고 봐.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아직,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럴 거면 왜헤신 거야, 도대체? 흑폭풍 되게 많이 왔어요. 음, 자기 마음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들, 어, 이런저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을 다 억누르면서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제 살펴봅시다. 어떤 마, 어떤 마음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지. 음, 이게 자기 혼자서 이불킥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은. 음. 이 사람의 성격을 이 사람의 성격상 막 대놓고 이불킥은 아니어도요 어그 나름 이 사람 스타일대로 이불킥은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 마음 속에 어느 정도의 분노 같은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막 분노라 해서 파이어 막 이런 거 말고 음, 그런 거 말고. 어, 어 그럼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오, 뭐 후회도 있을 수 있고 어떠한 미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이 너무 이뻐요. 이 사람 눈에는. 어이 사람 눈에는 여러분이 너무 이쁘고 여러 문의 어떤 그런 어, 이, 이, 이 사람 자체는 여러분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게 없지는 않아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카드, 흘러, 카드 흘러가는 것에서 보면은요 여러분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게 아닌가 어, 그래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고 봐요 어, 나, 그렇게 다가오고 싶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어, 집착, 애착 이런 게 있어 어, 근데 이게 왜 어, 어떤 때는 애착이고 어떤 때는 집착이에요 어,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아까도 분노라는 게 있, 있다 그랬잖아 아, 분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 속에서 어, 어쩌한 그 내적 갈등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어 그랬다가도 아어 그게 그때 아니 이런 것들 막어 그런 올라오는 어떠한 생각들이나 그리고 여러분한테 가고 싶어 가, 가서 얘기라도 해얘 가서 뭐 얘기라도 해봐 시도라도 해봐 이런 마음들 여러분한테 가서 어떠한 뭐 뭔가를 갖다가 시도하고 싶다라는 거걸뭘 시도하고 싶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다시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것들 갖다가 가 말어 가 말어하면서 아 이런다라는 거야. 아아 아, 미칠 것같아아막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야요이 음.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내려놓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음. 여러분을 조금 내려놓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 왜 헤어졌는지는 알겠어요. 음, 왜 헤어졌는지는 알겠다. 음.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다. 자이 어, 사람이 혹시 이 사람이 어 저기 뭐상 삼각관계 같은 거 만들었어요? 음 그런 거 같아. 이성 문제를 일으켰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이 사람의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스트레스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가 이 사람의 이성 문제를 뽑는 게 아니라 차마 말하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 오질 못한 요. 음. 이 사람은 뭔가가 이렇게 뭐지? 하나에 이렇게 빠지면은 쉽게 벗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누구 하나가를 누구 하나를 사랑해도 쉽게 벗어나오지 못하고. 어. 그 자기가 뭔가가 좋아졌다. 그러면은 그거 갖다가 조금 떼내기가 힘든 스타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집착 애착이라 그런 거야. 자기가 애착 애착하는 것에 집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음. 이 사람이 아이고 여러분 여러분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네. 응,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은 조금 긍정적인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격상 보면은 아까도 그랬잖아 애착 집착 같은 게 있다고 애착 집착 같은 게 있고 어떤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 이게 카드가 이게 뭐 어떻게 행동했다 이런 건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을 딱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은 이 사람하고 조금 다르지 싶어요 음, 조금 다른 걸로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잘못을 한건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용서할까, 과연? 음. 이게 오, 예, 오늘의 주제는 어,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보는 거라 거기까지는 제가 어, 보면 저, 너무 내용이 길어지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아,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한테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 그런데도 달려오지 않고 있다는 라 거지 어, 갈수록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커져만 가는데 여러분한테 다가오지 못한다 갈수록 힘들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과연 어, 여러분은 헤어지면 뒤를 돌아보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음, 딱 결정을 내렸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앞을 보는 가, 에, 스타일을 보이지 뒤를 돌아보는 스타일이 아닌 것같아 물론 어떠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오래 남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일단 결정을 내렸으면 은 앞으로 간다 근데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많이 그걸 갖다가 여러분의 감정을 갖다가 어, 억누렀었던 게 아닌가 참고 찾고 참았다가 이렇게 폭발을 한거 폭발을 하고 그러니까 참고 참고 참았다가 결정을 내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조금 달라. 이 사람은 여러분은 참다가 그것을 결정한 밖으로 나가는 스타일이지만, 이 사람 밖으로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남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으로 응축되는 에너지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이 이만큼이었다면은 그리움이 그리움을 낳는다. 점점 점점 점점 점점 그리움이 커져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움이 커져 갈수록 그치 막어막내 안에서 가고 싶은 걸 자기가 스스로 다 이렇게 누르고 이제 내 안에 다 눌러.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음 그마 저기 막못갈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어 그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 만약에 뭐 저기 막 양다리거나, 양다리는 아니었지 싶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사귀면서 삼각관계는 만들었죠. 근데 그게 양다리는 양다리야.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을 사귀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을 사귀고, 그런데 여기서 봤을 적에는요, 이 사람이 조금 당한 느낌이 있어요. 어, 그, 그쪽에서, 이거는, 그런 느낌이나, 누군가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사이를 방해했던 게 아닌가? 음, 이거는 고의적으로 조금 방해한 느낌이 조금 나요. 어, 고의적으로 방해한 느낌이 난다라고 봐. 왜 그러냐라고? 뭐 질투 같은 거겠지. 그런 사정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게 누구에 대한 시기야 질투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멘붕이 온 걸로 봐서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것 같다라는 거지.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중 하나가 고의로 여러분과 이걸 갖다가 갈라놓을 수도 있었, 갈라놓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멘붕에 어마어마하게 왔다라고 봐.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고 봐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 여러, 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냐라고 하면은, 그냥 이 사람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답답했을 수도 있어. 어쩌면은 잘 됐다 싶었을 수도 있고, 개 어, 중에는, 아, 잘 됐다, 어. 저기 말 덕분에 내가 너한테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어요 어, 한 사람도 있고 왜 그러냐 면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조금 답답해 음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사귀었을 적에 이 사람이 집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은 좀더뭐 어, 쾌적까지 야 불렀겠습니까 라고 하면 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분노나 이런게 별로 안 보인다라는 오히려 속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지 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어, 밝은 미래, 어, 여러분들하고 또 다시 어, 여러분들하고 좀 밝은 긍정적인 미래를 갖다가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내, 자기 나름대로 꿈에다 색칠한다라는 거지. 음, 그냥 이거 그런 것 같은데 혼자 꿈에다 색칠하는 것 같은데. 음,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혼자서 김치국물을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느낌이 딱 나요 여기서. 음. 이 사람은 그래도 가볍게라도 여러분한테 어 그냥 한번 미친 척하고 달려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그것도 쉽지 않겠다라고 봐 왜냐하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못한 말은 그런 거예요 파랑새야 난 나한테 너밖에 없어 어. 난 나한테 너밖에 없고 음. 내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 어. 그리고 그 걔는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건 너야 나는 너와 너와 함께 가고 싶지 걔하고 같이 가고 싶은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음, 걔는 내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음, 이그그 그 여자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그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 계속 방해를 놓, 놓, 놓는 게 아닌가?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자가 조금 못 됐어요. 어, 못 됐어. 임자 만난 거지. 임자 만났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사람은, 남자는요, 그, 아랫돌이, 관리를 잘해야 돼 어, 잘못하다가 이렇게 미저리 만나면 골치 아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면 그 사람이 이, 이, 그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어쩌면 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상처를 받아서 이 사람이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도 있겠다 어,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서 여러분한테 달려오고 싶은 마음도 자꾸 억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하지 못한 말은 그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건 너야. 내가 좋아하는 건 너고 나는 너랑 같이 미래를 함께 하고 싶었어. 어. 그래 진짜 솔직히 이 지금 내이 문제가 해결이 해결만 되면 난 너한테로 가고 싶어. 어. 근데 네가 받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야 근데 이 사람 이거 쉽게 해결 안 돼요 음 해결 안돼 왜냐면 그 사람하고 뭔가 걸린 게 있어요 이 단지 그그 그, 단지 저것만은 아닌 듯해 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후폭풍이 오고 뭐하고 뭐 불쌍한 척해도 여러분이 받아줄 것 같지는 않아요 어, 받아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만약에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정말 이 사람이 그리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립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여자의 문제가 어, 남자가 뽑았다면 그 남자하고의 문제가 하지. 어, 만약에 여자가 뽑았다면은 어, 이 사람이 그 여자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왜 그러냐면 그 여자가 쉽게 놔주진 않겠다. 쉽게 놔주진 않아요. 어, 조금 호되게 걸린 느낌이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건 정확하게 뽑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한게 아닌가 싶어요. 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 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한을 품은 게 아닌가? 음, 쉽게 놔주진 않을 것 같다 싶어. 암튼 어, 4번 카드는 그런 거야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는 그거예요. 너 내가 어, 지금, 진짜, 어, 머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 지금 내가 너한테 진짜 못, 진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줬지만, 파랑새야, 나도 진짜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어, 그리고 내, 내 마음 속에, 어, 사랑은 너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어, 내 마음 속에 사랑은 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글쎄, 응, 어. 음. <웃음> 왜 글쎄, 라면, 어, 그걸 갖다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어,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닌데, 이 여자국의 문제가 상당히 조금 시간이, 어, 끌리기지 않겠나 싶어요. 아무튼 4번 카드는요, 만약에 여기 재해를 바라시는 분이 있다면, 재해를 바라시는 분이 있다면, 꼭이 문제가 해결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다. 응. 어, 근데 이게 다야 그렇게 씁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이게, 이게 제네랄이잖아. 응. 어, 그냥, 그냥 만사부려 튼튼이다라고서 재미반, 어, 뭐, 반반, 뭐, 그렇게 들어보세요. 그런 거지. 뭐. 자 그러면 내일은 저는 그 사람도 죄를 원하나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구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